나를 당황시키는 그런 컬러가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 옹행 진옹행 입니다 에뛰드하우스 하면 뭡니까 대란 대란 대란 대대란 픽싱 틴트잖아요. 픽싱 틴트가 이번 22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컬러 세가지가짠 하고 또 새롭게 등장을 했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픽싱 틴트 모든 컬러를 다 리뷰했던 사람으로서 안할수 없잖아요. 또 올리브영 메이트의 특권으로 여러분들에게 출시하는 날 바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에뛰드하우스 픽싱 틴트 립 설명부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번에 출시한 세가지 컬러는요. 동일한 케이스 이 12,000원으로 출시를 했고요. 저번 컬러들과 달라진 점이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번 립 틴트랑 향은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립의 팁이 이번에 출시한 게 조금 더 통통하고 면적이 넓게 나왔더라고요. 그쵸?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팁들이 조금 더 통통한 느낌으로 나왔고 립의 솔, 털이 조금 더 삐죽삐죽하게 올라와가지고 전에 나왔던 립의 팁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 팁은 뭔가 좀 뚱뚱해지고 요 솔이 조금 삐죽삐죽 나와가지고 불편한 점은 없었지만 굳이 뭐가 더 좋은지 꼽으라면 전에 나왔던 픽싱 틴트의 팁이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번에 출시한 세 가지 컬러는 웜쿨 평등을 지켜주셨고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아닌 컬러 그대로 착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픽싱 틴트를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픽싱 틴트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해드리고 갈게요. 코시국에 묻지 않는 제형으로 촉촉하게 발리면서 얇지만 입술에 착 피팅되는 그런 마스크 푸르푸라고 해야 될까요? 마스크에 덜 묻어나는 틴트고요. 그럼 바로 발색 보러 가실까요? 고고링! 첫 번째 컬러 10번 스모키 체리 아, 이름부터 살짝 불안해 체리 뭔가 케이스부터 불안해 나와 어울리지 않을 법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스모키 체리 발라볼게요와 아, 불안해서 제가 지금 그라데이션으로 발랐는데 얘는 자칫 두껍게 바르면 진짜 입술만 팍될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했을 때 입술 컬러는 너무 예뻐요. 조금 가까이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살짝 두께시 컬러에서 쨍한 핑크를 더 넣어가지고 완전 팝! 이래이래 이래 지금 립립이 하고 있어. 나내 입술만 봐. 살짝 이런 느낌인데 그라데이션으로만 살짝 발랐을 때는 컬러 예뻐요. 한 번만 더올라올게요 음... 첫 번째 컬러부터 나를 좀 당황시키는 그런 컬러가 나왔는데 요거 바르니까 피부가 더 깨끗해 보이고 더 화사해 보이는데 나랑 잘 맞는 컬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딱요거 가리고 립만 봤을 때는 예쁘죠? 컬러만 봤을 때는 너무 예뻐요. 딱 뭔가 진분홍? 여기도 체리 있네. 체리 안녕. 분홍색 형광펜 있죠? 그 컬러예요. 형광핑크에 꽃을 진미겨가지고 딱 발라놓은 느낌? 봄웜에서 여름쿨 걸쳐있는 분들이 바르시면 화사하게 진달래처럼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컬러예요. 1번 로즈 블렌딩. 로즈? <웃음> 또 제가 로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에머비리 환장하는 사람인데, 로즈 블렌딩? 그리고 또이 컬러는 우리 효진, 효진, 조효진 선생님께서 피한 컬러라고 하시는데 조효진 선생님의 픽 믿습니다. 믿고 발라보겠습니다. 음. 짠! 11번 로즈 블렌딩 컬러는 우리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법한 핑크, 뮤트, 퍼플 느낌이 살짝 있는 와인인데 이 와인의 컬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뭔가 와인이 있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한 그런 붉은색 포도색의 와인이 아니라 살짝 와인에 물을 탔는데 그물탄 와인에 도시에서 피어난 장미를 짓이겨서 넣은 느낌? 도시의 그 시멘트 바닥에서 자란 짓이겨가지고 물 섞은 와인에 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나온 느낌이라서 쿨톤 분들이 화사하면서도 그윽한 느낌으로 분위기 있게 바를 수 있는 컬러예요. 여름 쿨톤, 겨울 쿨톤 상관없이 우리 쿨톤 분들이 딱 좋아하실 법한 이 로즈 블렌딩이 너무 쨍하지도 너무 그윽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에 있는 컬러라서 데일리로 바르기 좋을 쿨톤 립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로즈 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컬러는 굉장히 예쁩니다. 오늘의 마지막 컬러 12번 살몬브릭 살몬브릭 브릭 들어가면 딱 떠오르죠? 가을 온통 컬러겠다. 음. 살몬 브릭 컬러는요. 뭔가 제가 생각한 벽돌, 브릭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브릭 컬러에서 장미빛을 조금 톡톡 추가해가지고 가을 웜톤 분들이 사용하면 딱좋은 로지 브라운 컬러예요. 벽돌 컬러에서 붉은기를 빼고 살짝의 핑크 느낌도 있는 딱 로지 브라운 컬러라서 가을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너무 예쁠 컬러예요. 오늘 보여드린 세 가지 컬러 중에서 저는 살몬 브릭 컬러가 제일 마음에 들고 딱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린장미 MLBB 느낌이라서 이거는 진짜 베이스리 바르고 이 컬러만 중앙에 톡 바르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에뛰드하우스 픽싱틴트 세 가지 컬러 전 색상 보여드렸고요. 저는 첫 번째 컬러부터 살짝 나를 당황시키는 컬러가 나와서 조금... 어 이번 립바에내건 없는 걸까라고 했는데 나의 구세주, 마지막 삶은 브리 컬러만이 저의 마음속에 탁 들어왔고요. 요세 가지 컬러 중에 여러분들 취향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삶은 브리 컬러는 데일리로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과연 에뛰드하우스 선생님들은 몇 호까지, 100호까지 내시는 거아닐지 조금 더 다양한 컬러가 나오는 걸 기대하면서 오늘 리뷰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